오늘 알아볼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는 현상금 사냥꾼 바언의 의뢰라는 이벤트예요. 해당 이벤트는 1일 퀘스트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기루 섬에 있는 바언에게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바언에게서 수락할 수 있는 퀘스트는 두 종류이며, 레벨 55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첫번째 퀘스트의 내용은 누이마리, 안식의 땅, 선영마리 살피마리, 태양의 들력, 심연의 입구의 몬스터를 100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두번째 퀘스트는 적대세력을 10명 처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대세력의 레벨이 자신의 레벨과 사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필드에서 완료하는 것은 약간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파티원이나 공대원이 처치하는 경우에도 카운팅이 되며, 따라서 황금평원 전쟁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원대륙의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지역에서 아무 몬스터를 잡아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심연의 입구에 있는 심연의 파편을 잡아서 올리는 것을 추천해요. 심연의 파편을 죽이면 두 마리의 쫄몹을 소환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처치했을 경우 세마리를 처치한 것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연의 입구와 태양의 들력해 포탈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간 퀘스트까지 함께 진행해 준다면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퀘스트 목표를 달성했으면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원에게 돌아가 보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퀘스트의 초기화는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전날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날 퀘스트를 중첩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퀘스트의 보상으로는 명예점수 2000점 노력의 향연 2개, 팔로스의 결정 5개를 얻을 수 있으며 습득하는 명예점수는 퀘스트 완료를 통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햇살 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하고 완료한다면 추가적인 명예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노력의 향연은 아키패스 경험치를 500씩 올려주는 포션이며, 바언의 의뢰를 일정 횟수 완료한다면 인장과 외형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외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모자와 망토를 얻을 수 있으며, 직접 사용을 안 하더라도 거래 가능 장비에 덮어서 판매할 수 있으니, 우선 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